자,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흘러들어왔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20대, 혹은 내가 30대인데 20대 때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밖에 못 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고민이라면 오늘 이네 가지를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란게요첫 번째는 잘못된 단초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지 않을 행동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을 바꿔버리되 그게 어리면 혼자가 된다. 네 번째는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된 단추는 과감하게 잘라버린다. 자 우리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돼 가지고 예전 모교를 딱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예전 성적표 그리고 생활기록부 열람을 해보면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기록이 바뀔 수가 없어요. 위조하지 않는 이상. 그게 고정돼 가지고 수십 년전의 나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20대를 살고 30대를 계속 살면서도 경험하면서 이제 느끼는데 인생 기록표는 그 성적표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내가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막 채워 나가는데 막 정신없이 채우다 보니까 단추도 잘못 채워지는 경우가 있죠. 막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단추가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자판이 돼가지고 옷 모양새가 막 이상해요 모의고사 땐잘 나왔는데 수능시험 때 내가 망쳐버린 기억등 떠밀려 가지고 좋아하지도 않는 전공을 내가 선택해 가지고 몇년 동안 고생한 기억 학벌, 스펙.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 시작점이 잘못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걸 과감하게 잘라버려야죠 20대 때 정말 소박한 아, 소원이 뭐였냐면 20대 중반까지도 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작은 거실이나 주방으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맨날 쪽잠을 자, 자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자발 디디고 있는 이 언덕 자체가 이렇게 낮은데 내가 여기에 뭘 쌓아갈 수 있을까? 자, 다이어리에 어떤 걸 적었냐면 가난, 사업 실패, 내가 잘못했던 선택들, 어떤 욕심, 착각 다 이걸 써놓고 어떻게 했냐면 이 취소선을 해놨습니다. 취소선. 자 내가 선택했던 것들에 가로로 취소선을 하나씩 하나씩 그어 나갔어요. 근데 일부러 까맣게 칠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내가 잊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까맣게 칠해버린 게 아니라 어차피 까맣게 칠해도 기억 속에선 그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까맣게 칠하는 대신 취소선을 딱 해놨어요 그럼 글자는 어려운 부탁에 보여요 일부러 보이게 놨습니다 왜냐?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오기라도 내가 생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인식을 하면서도 이걸 뛰어넘어야겠다 다이어트를 할때 음식을 꽁꽁 숨겨놓는다고 해서 그 식욕이 계속 참아지나요 오히려 맛불을 놓는 경우도 있어요 식탁에 먹을 거를 이렇게 한가득 해놓고 나는 나대로 운동을 하고 식욕을 내려버리는 거죠 빵이건 뭐 먹을 거건 그게 거기에 있던 없던 나는 내할 거를 하고 내가 20대 때 어떤 나쁜 기억이라든가 어떤 실패 경험을 없애버리려면 30대 때는 내가 결과를 조금씩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버킷리스트는 당연합니다 버킷리스트는 당연하되 하지 않을 행동 리스트 이걸 작성하는게 정말 중요해요 버킷리스트는 능동적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 리스트는 수동적이지만 나를 방어하는 겁니다 자, 저는 대표적으로 하지 않을 행동 리스트에 적었던 것들이 첫번째는 폭식하지 않기 두번째는 남탓 환경탓 하지 않기 욕구 불만이 쌓이면 자꾸 폭식을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뿌리 뽑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꾹꾹 참기만 했어요. 딱 써놓고 그냥 폭식하지 않게. 한 2주 참다가 한 번에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보완을 했던 게 하지 않을 행동 리스트 중에서도 이걸 허용하는 하루는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내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한번더 들어가야 되는 게 폭식을 한 다음 날에 바로 내가 일상으로 복귀가 돼야 돼요. 오늘 폭식을 해버리면 사람은 다음날에도 마음을 놓아버리고 아우 어제 폭식을 했지 다시 그냥 또 폭식을 계속 이어나가요. 내가 잘못했던 행동을 한번 하면 다음날 물고가 터져가지고 그냥 계속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일부러 내가 최악의 상황을 한번 오늘 한 달에 한번은 경험하게 하고 다음날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지 나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세 번째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밀고 나가더라도 주변에서 야왜 그러고 사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말 한마디에 내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 내가 진짜 왜 이러고 살지?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뭔가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또 흔들려요 어떤 모임에 가느냐에 따라 내가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어요 아주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한 가지의 장점만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만약에 10명이에요 그럼 내가 한 가지를 그들한테 줘요 그러면 나머지 9개를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가면 내가 한 가지를 줘도 9가지를 잃어버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못 바꿀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가 돼서 내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 실력을 내가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력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그렇게 채워나가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얻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고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대부분 누가 시켜서 하는 일들은 그 결과 자체가 나한테 귀속되기보다는 시켰던 주체한테 그 결과물이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온전 생애를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만 하는 게 그게 내가 주어진 사명을 다 했다. 이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알바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한정되지 않고 그 외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일 저는 그게 독서였고 글쓰기였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꾸리는 그것대로 그 결과물이 나한테 귀속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90%, 100%의 결과물이 나한테 귀속이 되는 거 실력을 키워가지고 20대 때 어그러졌던 것들을 내가 덮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희석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을 바꿔버리고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자,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렸을까? 자,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먼저 돼보는 거, 작게라도 시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